붙일 거야. 그래서 이 벽지, 안어 벽지는 엄청 어차피 떼 거야.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리는 거야. 간직할수도 없고 해리가 재미로 그림 그리는 거야. 아 그러면 그림 그래서 예쁘게 꾸미는 거네. 꾸미고 다시 떼고 다시 벽지 새로운 벽지를 할 거야. 새로운 벽지. 아 그럼 이렇게 할수 있겠네. 이제 여기사가서 그림 그리고 다시 응. 이렇게 하고. 네. <웃음> 근데 어차피 이 그림은 간직 못하는 거 알지? 어. 이따 막 벽지 뜯는다고서 해 울면 안 돼. 알았지? 그러니까 망쳐도 괜찮아. 아무 그림이나 하이리가 그리고 싶었던 거 있잖아. 그리는 거야. 알았지? 어. 나하이리 만들었어. 엄지 여기야. 입에 위위 이렇게. <웃음> 아, 근데 소리가 나왔구나 입 밖으로. 어 그렇구나 네. 이거 입이야 오 입이고 이건 여 이거 우리 가오 모자야? 꽃깔 모자 깔 모자? 와 엄청 멋진데? 으이씨 으이씨 <웃음> <뷔시. 웃음> 똑같네 아, 이거야 어, 어 알아 알아 엄마가 이대로 그려줄게 하나,둘,셋! 나오세요! 혜리야! 응. <웃음> 응. 너무 잘 그렸는데? 이빨도 완전 건치네 귀요미, 일로 와봐. 나와봐. 귀요미. 아닌데. 귀요미 아니야? 응. 그럼 뭐야? 테리야야 테리야? 응. 이 나오면 안 돼. 그새 음. 옷으로 갈아입을 거야. 어떡해. 무슨 색일까 가야? 응, 무슨 색일까요? 어떡해. 응? 주황색 <웃음> 주황색? 혜태리는? 그, 어? 무슨 색일 것 같아? 나미? 크델기일 그것 같아 <웃음> 우리집 옥상 안 가봤어 아 이사해요 우리집집 여기 우리집 <웃음> 우와! 와! <우와. 웃음> 맞아 너무 좋다 <웃음> 옥상 너무 좋지? 어? 옥상 너무 좋지 옥상이야아 지금 방금 봤던 데가 옥상이야 진짜? 너무 깔끔. 워 틀어와봐 어? 그림? 어 크림 다 사라졌지 아까 봤잖아, 사라진 거. 맞지? 엄청 이쁘지? 응. 마음에 들어? 뭔가 핑크됐다! 응. 이게 핑크됐다, 내가? 왜 봤었나? 응. <웃음> 어, 보통 벽지는 청소를 안 하세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먼지나 유해물질 다 붙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저희 알칼수로, 알칼리로 저희가 만든 제품인데, 예. 그냥 뿌리고, 그냥 닦기만 하면 한급으로요 마른? 네네네. 마른 걸로 닦기만 하면 거기 위에 물질 다사라져아 네네 <웃음> 네. 먹지 말아돼 <웃음> 네. 99% 살균 6%였어 아네 네. 구조됐어 때리가 해리 해봐 심패해서생 어? 어떡하지? <웃음> 뭐 입는 것 때문에 깼다. 어, 안녕가세요안녕가세요 어, 이렇게 막 그릴 줄 알지 엄마 아빠 그리 유치원에서 네, 배웠지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어? 네, 산도 그리고, 산도 그리고. 택시 있고. 어, 택시 택시. 어 택시도 그릴 줄 알지 자동차. 그렇지 그래도 많이 그러나. 안돼. 혜리야 봐봐. 이거 문 닫고 있어야 되는데 아, 어? 이제 3일 뒤에 오자. 나가세요. 여기요. 음, 저 아, 나가야죠. 어? 나가세요. 혜리가 들어가 봐. 이제부터 혜리, 아, 테리 여기서 뛰어 나오는 거야. 응. 여기서 뛰어도 돼. 밑에 아무도 없다. 어, 그렇다 너무 그렇게 띠 필요는 없고 <웃음> 엄마들 할 있는 새. 엄마들 할 있는 색까요이 뭐 색이지요 마음에 <웃음> 들어? 아, 네. 어 <웃음> 어? 그럼 여기도 핑크 콕텍스 부 음. 무슨 집이 방이 없잖아요? <웃음> 방이 좋으신 분은 예! 하고 방이 안 좋은 사람들 분들을 우우 하세요. 안난 <웃음> 버튼도 잊지 말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. 애컷